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재난 소식 참사 발생 직후 PD수첩 긴급 취재팀은 튀르키에로 향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으로 가는 길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편엔 재난 지역을 벗어나려는 피난 행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튀르키의 남부 하타이 지역에 들어서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옆으론 콘크리트 잔해와 철골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생존자 소식 대신 사망자를 발견했다는 비보가 쏟아지는 상황. 잔해 더미 속에서 또한 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내 가족이 아니란 안도감도 잠시. 이대로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더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 여기 밑에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어서 지금 차 밑으로도 다 깔려있고. 지진이 발생한 건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17분경. 6층짜리 건물은 일부만 남기고 산산조각이 났고 집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묻혔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7일째 한 건물 붕괴 현장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언제 전화를 했니? 아는 사람인가? 텔레폰 안 켜면 안돼 안돼 됐니? 언제 전화를 했니? 이̇속에서 생사 확인이 안 됐던 동생의 기척이 확인됐습니다. KPSS a l d ı 해 l a r ı n ı s ö 말 l ü y o 이 l a r Yan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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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성이 너무 심해서 네. 뭐, 생존 가능성이 네. 보인다 하면 네. 어, 밑에서 저희가 작업의 네. 어, 네. 용성을 네. 위해서 공압제를 뭐, 네. 설치한다든지 네. 우리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겁니다. 지금 생자가 이렇게 기청이나 보이지 그런 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 예. 저희가 지금 구멍을 뚫고 사팀에 뚫어서 네. 저희가 레츠경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네. 실종자 그러니까 반응도 네. 없고 감기, 예. 감기. 보이지도 않고 네.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튀르키예 재난 관리국과의 논의 끝에 결국 작업 철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생환 소식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작업 중단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자. 박들 ı l 마리 h 박들 a 세 i 자들 a l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튀르키의 최남단 도시 안타키아. 지진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타키아시 건물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콜론, 콜론, 콜론. 막아라막막아라 1층이 주저앉아버린 집. 할아버지는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베란다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트리키에서만 26만여 채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는 건 각지에서 손을 내밀어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영화의 날씨에 새참 비까지 내리던 날. 여진의 공포와 추위에 떨며 밖을 떠돌던 부분은 지진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임시 대피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n <웃음> e n e i u g r m d k o u o r k u 끝이 어딘지 알수 없는 두려움. 앞날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 트리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근 마을의 공동묘지.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시신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마을엔 장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와중에도 공동묘지 한쪽에서는 또 다른 시신을 묻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가족들의 장례를 모두 마쳤다는 압둘라 다슈 씨. a 아버지시고요. 여기 동생분이시고요. 파 a r d 카조카 a r 애 그, d e 아, 아버지 빼고는 다 여기가 가족이었대요. 같이 살던 네. 이때 파이아슘벨은. 나는 텔투이 장례가 매달려. 아마 그 스킬 올미요.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웠던 마을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마을 주민 3,900여 명 가운데 2 0 6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이 무너져 바당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도 워낙 컸지만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낡은 집들이라 무너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묘지, 묘에 묻힌 분들. 네. 사진 속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a r d e ş i y e ğ n l r i hepsi f a t i Akraba o t a r a f t a a o e a Haro i m e 거의 모든 가족을 떠나보낸 할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앙의 가장 근접한 도시, 누르다이 강진으로 주택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대부분 붕괴됐고 교통과 통신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날 밤누르다이에 임시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민들은 모닥불을 피워 영화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은 1,350만 명. 하지만 참사 규모에 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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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work. 피해자들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lya> 게보안르 터키의 정부의 대응이 늦고 미흡했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분노는 왜애초 대응이 이렇게 뭐지부자하게 했나. 초기 네, 대응. 그리고 왜 공부를 이렇게 동원시키지 않았는가.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 판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군부가 동원됐어요. 제일 분난한 그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구조하러 온 사람 왜 없어요. 트리키의 정부는 지진 발생 후 35시간이 지나서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생방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족같이 다들 이렇게 구출하고 있는데요 하고 또 거기 어떤 시민이 나와서 무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얘들 왜안 봤어. 여기 이틀 동안 누구도 없었어요. 나 친척들 죽었는데 생방 그때 끊겨요. 자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생방이 잠시 끊겼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정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탄력 앳틱. 파티 치멘, 들 e p i i z b a y ı n d a y d ı n ı z i z h e 2 g n i u a n a b y n a e r k n burada y p t ı m ı z bu y a y n s r a s ı n d a 에. b u y e m g m i ş olsun. s 장대응으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갑자기 SNS 접속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비판 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SNS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총리 재임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째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 그는 강진 발생 3일 만에 처음으로 피해 지역에 나타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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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진 씨의 엄격한 불법 건축물 관리 덕분입니다. 관악구 치 의원 b a ş k a n biz ev y a p a a izin. i n ben v e r m r b e n b b a m n i d b r a s k u r a l e m a a c k s n Ben b i k d e k a r s e i m k a y g s l a v a t h b i k l e u n a r a k e n d m a m s a m e a l t b u n d i n k a a k 튀르키예는 지진 대비를 위해 20년 넘게 지진세를 걷어왔습니다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둬들인 지진세는 약 6조 원. 무너진 건물 하나하나에 가슴 아픈 생이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